바이베레만 아홉 번째 리뷰 짠! GS25! 먹어봤니? 짜게치! 가격은 천 오백 원입니다 리뷰 도와줄 민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민짱은 짜게치 드셔보셨나요? 아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? 아니. 오늘 되게 퍼펙트한 리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, 구성은 면, 분말스프 건더기스프, 치즈스프입니다 이게 계란이 이렇게 돼있네 완두콩도 있는데? 짜라라 치즈 과자에서 나는 향이다 치즈 향이 많다 음뻑뽀해 <웃음> 음 <웃음> 치즈 맛이 나긴 나요? 계란 맛은 안 나요 응 어. 계란이 아니라 어머 그냥 그런 느낌이랄까? 포우드 느낌? 짜게치를 많이 먹어본 음. 마이벨은 이건 솔직히 얘기라면짜게치 발끝도 못가는 어, 짜치까지는 줄까요? <웃음> 어, 그냥 짜친다고 음. 표현이 되네요 <웃음> 음,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에겐 매운맛이 있습니다 음, 음! 매워! 음 맵지?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어, 나는 어, 매운 어. 걸잘못 먹는 사람은 없 어. 어. 응? 너무 매워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같아한 응, 응, 응. 젓가락씩만 비벼보자 포커 먹으니까 뭔가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도 응. 계란은 없었다 어, 그냥 짜치였다! 정말 짜쳤다! <웃음> 짜게치 매니아로서 네. 실망스러움을 어...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뭐가 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얘한테 표를 주고 음, 싶어요. 가끔 막좀 약간 생각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. 생각을 했어요이거는 응. 정말 약간 특별할 거 없는 응. 맛이었고요. 응. 둘이 섞었을 때그 시너지가 더 나았을 아. 수도 있겠다. 1 플러스 1은 정말 어, 1위다. 짜겠지? 나... 어. <웃음> 아이 먹어봤니? 레디, 액션! 아이 먹어봤니? 짜겠지? 짜겠지?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한번 끓여볼까요? <웃음>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게 네. 봐봐 보세요 <웃음> 어, 되게, 되게 독특하게 하네 굉장히 복장만네요아니아 어, 어. 아, 아니. 보세요 짜라라 와우 굉장하다 너무 두어예요? 두어 거예요? 둘다 <너는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손이 올것 같다 음, 너무 추워 여기가 바퀴 걸랑요 m u l 에